뭐야? 이거 네가 쓴 거야? 진짜로? 거짓말 어?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와 진짜 너무 긴 거다 생리가 필요 k n o w i 뭐?" 아� f o 거 너무 예쁜데? 어 이거 나나야 <웃음> 바쁘다 바쁘다 호박싱도 해야될고야 해줄 수 있는 이런면 좋은 거와 진짜 이거 그냥 약간 그냥 봤을때는 많이 익혀서 커진 거같아 난이 그림 하나만 딱 해를 보만 진짜 먹 가르쳐 준 대로 딱. 해. <웃음>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슬라임, 슬라임. 와, 근데 진짜 멋지거든? 아, 진짜? 아, 밥 먼저 먹었네. 오, 오, 맞네. 아니, 왜 이렇게. 뭐야? 진짜 크림 같고 뭐 어, 해야돼 아니, 이제 이거 푹푹이.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딱세워놓고 그렇지. <웃음> 아, <웃음> 응. 응. 응. 응. 어. 진짜 사고양 많은 거같게그오 진짜 뭐. 그런데 처 좋아하네. 응. 응. 곰탕입니다. <웃음> 어, 넉넉하게 넣어 드릴게요. <웃음> 1개면되아 <10개만 되죠. 웃음> 네. 20살이라고 아, 20살 20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소진이가 관중일 것 같아서. 걸이가 <웃음> <웃음> 진짜 주말에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 뭐 있었냐면요 세희가 데이지 편지지를 주길래 제가 어나 데이지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세희가 어올라는데 이러면 아 진짜? 이러는데 손이 오겠으니까 손이 될래? 근데 갑자기 자기 손이를 몰라주냐면서 어? 했던 이거 얘기해봤어 이 바방 케이크 아 요광이 아 아니라 이렇게 요광이 아 아니라 아 가방이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고마워. 손잡아. 고마워. 사랑해. 아미안아 풀고 나서 그러는데 한번 어떡하는 거지? 근데 내네 거랑 완전 비슷해. 역시 네, 편지 뺏하게 적는 거는 변화게 네,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그리 나무 형안돼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것도 얇다 이건 뭔데 어 뭐야 안달 아이씨 아이씨 다이 이거 말하는 거야? 응. 차돌이 아니 아니 그냥 어야도기려야 <놀람> <놀람> 돼? 당연하지 저고 있어 이게 뭐야? 멋있겠어 차돌 매콤 크림 파스타. <놀람> 맛있다 <놀람> 세요 아 여기 망원역 이거 먹어봐 있어. 아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원래 우리 인상이 영상인 사람들 <웃음> 진짜 반하 건강하게... 찍고 있어. 피 <웃음> 이게 <야>, 안 섞었어. <쏟았어. 웃음> 젤로 I've b l e s e s o 영 어. 나, 시 나, 나, 나, 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다 나, 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사 나, 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핸드 <웃음> 색감이 너무 이상해 어이해해드립니다 아, 아, 아, 아, 그 예, <웃음> 감사합니다 안 <웃음>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야 고한번결제될한번결제될먹어래 이걸 먹어 같은 딱그 맛인데, 좀 약간 약한 담요. 아, 맛있겠다. 이거 <웃음> 완전 과식하는데 <웃음> 에이, 이 정도 쉽죠? 이 <웃음> 어, 나중에 어, 얼마나 <웃음> 만만지 찍어야지. 화장라서 아, 잘하요잘하나화라서 아, 잘하어잘안 먹어요? 절단먹 치즈에 또 치즈. 어. 잘못 나온 같봐아 진짜. 하하하 자리. 이렇게 하고 앞에. 앞을... 와, 우리 진짜 자리잘 잡았다. <웃음> 의 시계 흐름대로 얘기하냐고 <웃음> <웃음> 아 오늘 <웃음> 베이로그 아, mm -hmm. 네, 나오고 싶나? 아니 출연시켜줄게 난 <웃음> 레옹 잘못먹어고 게 사탕 고 상모형으로 <웃음> 아이스크림을 퍼줬나? 어 이게 약간 이 모양 자체가 다 시그니처인 것 같지? 음. 이렇게 다먹어거 맞는 거 <웃음> <웃음> 어? 거야아어잘안먹는같 아..하긴 에스프레소 1다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좀더게 만들어놔 <웃음>